으 매운 거야, 고추 음. 넣 음. 이거 매운 거예요? 이게 더 맛, 더 맛. 이거 두 개는 안 매운 거고 이게 매운 거예요? 음. 응. 응. 아. 최후 많이, 많이 먹어 아. 이거 먹고 밥못 먹겠다. 아. 우와. 됐다. 오. 아빠 내가 매운. 자, 내가 자기 입입 확대하고 싶다. 응. 응. <웃음> 매워? 오오오 음? 음. 아, 매운 간장이야. 아니 안 매워 하나 먹어. 아, 해고 진짜 음. 맛있어. 저기 또 그대. 음, 저거 뭐야? 야채지만 야채 맛이 전혀 안 나. 왜? 아빠 맛있게? 그거 먹고 이거 먹쳤기 때문에. 그래, 아삭아삭하니 맛있지. 음. 이게 이게 돈이야. 아, 시감은은데 아, 시데 아, 시끄러운데. 아, 시같 아, 절대러운데 시끄러운데. 시끄러운데. 시끄러운데. 시끄러운데. 시 안에 운데 시끄러운데. 시끄는게 아니다 이거 지서 그거라도 눈감생각 되고, 나도 미 말고 이거워 먹으면 맛있다니까 이거는 따로 먹으면 은 어,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먹어봐,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렇지 누나처럼 먹을게 먹어봐 <웃음> 이런 건 양보하네 그렇지, 그렇지 같이 먹을게 먹었다 어, 어. 안 먹다 안나 야채도 잘 먹네 이제